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3월 23일 화요일 정기 점검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하게 되고요 이번에 드디어 첫번째 클래스 변경권이 판매하게 됩니다 자, 최초의 클래스 변경 업데이트 드디어 시작하게 되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V4 상점에서 클래스 변경 칸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클래스 변경을 하게 되는 거고요이 클래스 변경에 관한 내용은 뒤에 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새로운 아이템 수집이 추가되고요. 록슨 장비가 또 이제 새롭게 46종 추가됩니다. 그리고 마석 수집도 이제 크라투스 마석 13종이 추가되게 되고요. 아이템 개선 중에서 주화 아이템들의 뭐 이동 버튼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대상은 델라노르, 금빛 모래, 달빛 소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이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각 주화를 사용하는 상점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적자의 소호인장 강화 성공할 때구강부터 어, 알림이 나오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환수 8종과 신규 소환수 수집 7종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자, 소환수 꼬마 벨리타가 신화 등급으로 나오게 되고요. 일단 전설 등급의 데노스라는 오 요런 몬스터가 있었나? 저는 못 봤네요. 이거 전설 등급 나오고 또 전설 등급의 피노 그 그리핀 같네요. 두 개가 추가되고 그 외에 영웅 등급, 식빵, 솜사탕 이렇게 해서 강아지하고 양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희귀 등급에는 어, 인절미, 시루, 백설기, 멍멍이들 또세 가지 종류가 추가되었네요. 어 여기에 능력치는 같이 추가가 안된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이거는 인게임 들어가서 확인해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길드명을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길드에 길드명 변경을 눌러서 여기 이름, 수정 버튼, 여기를 눌려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조건은 대장만 변경이 가능하고, 어, 구매 한정입니다. 길드당 한 번만, 딱한 번만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은 캐릭터 명 변경이랑 길드명 변경 관련 상세 내용은 어, 또 따로 공지사항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번 주에 또 한다고 했던 스케줄러에 루나트라 격전지역 제외시키는 이 작업 어, 안타깝지만 3월 30일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자그 외에 여러 가지 오류들이 이렇게 수정되고요. 특히 3월 16일 점검 이후에 발동되지 않았던 패시브 스킬들 그리고 특화 스킬들 요것들이 또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새로운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로 20일 오늘자로 사이클롭스가 끝나고 이제 크라토스 영웅마석을 선택할 수 있는 유령기사의 부름이라는 새로운 또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보물창고 2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이 2탄 이벤트는 점검 후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고 어 이벤트 기간 동안 이벤트 몽환의 톰이 열리게 됩니다 유령기사의 부름 1부터 3까지 이렇게 있고요 몬스터를 사냥할 때 다양한 전리품과 함께 이벤트 재화인 유령기사 램프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램프로 아마 또 상점 들어가서 교체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유령기사의 부름 1번은 50만 투로부터 120만까지 갈수 있고요 유령기사 2는 140만부터 180만까지 3은 190만부터 220만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전리품도 이제 전투랑마다 다른데 어 120만까지에서는 상금영웅, 장신구, 선택상자 그리고 장신구, 각선의 기원 지혜원청 등이 나오게 되고요 180만까지 지역에서는 영웅스킬, 교본상자 그리고 희귀스킬, 교본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20만 지역까지는 전직스킬, 교본상자가 나오고요 영웅스킬, 교본상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제 170만 때니까 이쪽에서 영웅스킬을 좀 얻는다는 생각으로 노력봐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얻을 램프로 교환하는 여기 이벤트 상자 상점은 4월 20일까지라고 여기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마석 선택 상자 전직 스킬 교본 상자 그 다음에 5강짜리 아티팩트 선택 상자 요런 식으로 뭐 다양한 아이템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자세한 상황은 이벤트 나오고 나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클래스 변경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이 클래스 변경권은 4월 6일까지 기간제로 판매하는 아이템입니다. 유로 아이템이고요. 기본적인 변경 가격은 천0 0 0잼 1000레드잼이 들어가고 여기 주의사항을 보니까 변경할 때 장착 중인 장비에 한해서 부위별로 1개씩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정당 7회 교환 가능하며 캐릭터당 1회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 계정 안에 부계정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여러 개 중에 7개만 가능하고 캐릭터당 기준은 한 번만 교체가 가능한 겁니다 어뭐 원하는 내용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해놓고서는 정작 실제로 되는 거는 1회네요 1회 자 여기 적혀있죠 캐릭터당 1회이기 때문에 이미 클래스를 1회 변경한 캐릭터는 추가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전에 나왔던 개발자 노트에 나오는 내용하고 조금 안 지킨 부분이죠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해준다 해놓고서는 어, 클래스 변경 1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 벌써 여기부터 지금 살짝 마음에 안 들고요. 자, 이렇게 V4 상점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클래스 변경 창이 이렇게 위에 상단에 보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장비를 교환할 때또 추가적인 레드잼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미 오디세이 업데이트 정리 내용에서 이 부분 다 얘기했거든요. 자, 얼마나 들어가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파트별로 한 번만 교체가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교환할 때는 강화 단계, 마력 부여 단계, 특성, 영원석 확장 정보, 거래 속성까지 전부 다 지금 장착하고 있는 거 그대로 가져갑니다. 교환 전 장비에 장착되어 있던 영원석은 해제되어서 가방으로 돌아온다고 하네요. 장착한 상태에서는 안 바뀌나 봅니다. 그리고 해당 바꾸고 싶은 그 장비의 강화 단계에 따라서 레드잼이 달라집니다. 한번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상금용군 기준입니다. 지쿠스 판재 슈리온, 록슨 자각 파트별로 같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다르네요 자 무기 보조무기 만토는 기본 영강에서 8강까지는 100잼 9강부터 200잼씩 들어갑니다 와 8에서 9강 갈때 가격이 두배로 점프해버리네요 그외 방어구들은 전부 다 50잼이구요 9강부터는 100잼 어뭐상금전군까지는뭐 그렇다 뭐좀 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번 그 밑에 가봅시다 자 깨어난 장비들 와깨어 깨어는 장비로 넘어가자마자 바로 주무기, 보조무기, 망토는 300 레드잼으로 바뀌게 되고요. 당연히 구강부터는 가격 2배로 점프합니다. 방어구, 각종 방어구는 150잼, 구강부터는 300잼 그렇다면 전설인 엘트는 주무기, 보조무기, 망토 전부 다 1000잼, 구강 이상부터는 2000잼, 방어구도 500잼 당연히 구강부터또 2배에서 1000잼, 그리고 엘트는의 상위 버전인 신성한 엘트는 와또 가격이 두배로 올라가네요 주먹이 보조먹이 망토 2000잼 방어구는 각각 1000잼씩 들어갑니다 와 이게 투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클래스 바꿀 때 <웃음> 들어가는 잼이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웃음> 장비뿐만이 아니죠 스킬 교환할 때도 레드잼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좀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딱 보자면은 일단 바꾸게 됐대 내가 지금 내가 투자한 스킬 교본들 이 투자한 스킬 교본이 이렇게 보유 교본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투자했던 거요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이 돌아온 포인트로 해서 지금 바꾸게 된 새롭게 바꾸게 된그 클래스로 이렇게 새롭게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찍을 때마다 교본 개수당 몇 젬으로 몇 레드 젬 이렇게 적힌 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각 클래스별로 그 메인 퀘스트 진행할 때 받는 그 일반 고급 스킬들 아시죠? 그 레벨업 달성 보상 때 나오는 그 교보 한 개씩들, 어, 그것들은 별도로 교환되지 않고 자동으로 최소 레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가 변경될 때 사용하지 않는 스킬 교보은 삭제된다고 하네요. 자, 이때 최대 스킬 레벨, 스킬의 최대 레벨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습득하지 않는 스킬이 있다면은 어, 습득하신 후에 클래스 변경을 시도하러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 지금 제가 있는 스킬 중에서 만렙 안 찍은 거 있죠? 만렙 안 찍고 교본으로 들고 있던 것들 근데 변경하고 싶잖아요? 그 교본이 삭제되니까 아무데나 스킬 찍어라 이런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스킬 교본 상태로 인벤토리에 들고 클래스 변경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스킬 투자 다 해버리시고 스킬 클래스 변경을 해주세요 자 여기 적혀있는 30레벨부터 80레벨까지 스킬 교관한테서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100만 골드짜리 그거는 이제 무료로 다 교환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전직 이후 클래스 변경을 진행할 때는 전직 퀘스트로 획득한 교본도 모두 포인트화 돼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등급 고급 등급 스킬은 전부 다 무료로 바꾸게 해준다고 하네요 자 한번 가격을 봅시다 일반 고급 싹다 무료 자희귀에서 전설 보니깐 액티브 레벨 15레벨 기준이네요 15레벨 이하부터 이하입니다. 이하 15레벨까지 포함해서 이하니까 그때는 이제 4레드잼이 들어가는 겁니다 15레벨까지는 공짜로 해주고요 15레벨부터 20레벨까지 만렙이죠 그러면은 보자 한레벨 1업할때마다 10장 들어가니까 액티브 스킬 15레벨부터는 10장씩 들어가거든요 20만렙까지 1업할때마다 40레드잼이 소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귀등급 패시브 스킬은 5레벨에 4레드잼 여기부터는 3장이었나 2장이었나 들어가거든요 패시브는 좀 많이 안찍다 보니까 기억이 안나는데 여기부터 한 2장 3장 들어가거든요 그 계산하셔서 레드잼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스킬 추가 효과 교보는 레벨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교환당 40레드잼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영웅 스킬에서는 10레벨부터 와두배네 8레드잼 패시브 스킬은 1레벨부터 바로 8레드잼 다음 클래스 스킬 추가 효과 교보는 80 레드잼이 들어갑니다 전설 등급은 바로 1000 레드잼씩 소모하게 되고요어 일단은 전체적으로 바꾼다 하면은 어 일단 장착하는게 많은 건슬링어나 랜서로 오시는 분들은 조금 레드잼이 많이 들거고 어 장착 개수가 적은 나머지 캐릭터들은 어 아마 레드잼 개수가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해당 상황일 경우에는 클래스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레벨이 100 미만인 경우 이미 클래스 변경을 한번한 한 경우 그 다음에 전투나 이동 그리고 퀘스트 진행 중일 때 그리고 캐릭터가 실루나스 거점에 있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차원 난투전 월드보스전 참가가 신청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전직 퀘스트 진행 중일 경우 여기 적힌 이 해당 사항들 있을 때는 클래스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클래스 변경할 때는 그냥 마을 실루나스 마을 안에서 가만히 있으란 소리죠 뭐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버 컨텐츠에 뭐 추가 신청을 했다면 은다 참가 취소를 하시고 클래스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변경 메뉴를 누르게 될 경우 이렇게 다시 클래스 선택하는 칸이 뜨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선택하시고 여기 다음 버튼 누를 때 이제 기본 첫 레드잼이 소모하는 것 같네요. 어그 이후에는 적혀있던 아까 장비 스킬 개수만큼 레드잼 소모해서 바꾸시면 되고요. 그럼 그리고 변경되면서 어 초기화되는 컨텐츠입니다. 자 특화 캐릭터 외형 의상 뭐 특화나 캐릭터 외형은 새롭게 캐릭터를 바뀌게 되니까 뭐 이해는 하겠는데 의상 아 의상 안 바꿔줍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의상은 네 바꿔서 착용을 못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새로 사야 됩니다 그리고 변경될 때 유지되는 것들은 바로 레벨 경험치 스킬 연마 잠재력 개방 레벨 마석 각인 레벨 마석 판 각인 그 다음에 생산 레벨 그 다음에 별자리 프리셋 스킬 세트 그 다음에 몬스터 조사, 아이템 수집 싹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전직 퀘스트를 진행중이시라면은 그 전직 퀘스트를 완료해야지 클래스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클래스 전직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스킬 삭제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일단 댓글을 달았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스킬 교본 상자로 들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없네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스킬 교본 상자를 받을 때그 클래스 전용으로 받게 되니까 상자에 있는 그 스킬들 아마 다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자로 들고 있다가 클래스 변경할 때그 상자 채로 삭제가 될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정확하지 않고 제 예상입니다 예상 그러니 일단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스킬은 싹다 일단 일반이든 고급이든 레벨업을 시켜버리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변경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클래스 변경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어 저는 원래 신캐가 나올 때 이제 클래스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어 이렇게 기간제로 팔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어 이렇게 될 경우 저는 딱히 어 클래스 변경할 예정이 없기 때문에 어요 부분은 나중에 리뷰, 어, 다른 사람들 리뷰를 한번 통해서 정보를 모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